네 안녕하세요 MD용입니다 오늘은 좀 여러가지 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번째 이 제품은 카에서 사용하는 파워뱅크입니다 용량은 1 2 0페어 그리고 1 5 0페어 BMS를 장착해가지고요 최대 출력 1500W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 단자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첫번째 스위치가 있고요 스위치는 USB랑 시거잭 그리고 전량계까지 전원을 꺼요 전량계가 달려있고요 그리고 요 옆에 요 옆에는 나중에 이제 뭐 그럴 일은 거의 없는데요 배터리 셀 밸런스가 약간 틀어졌을 때 밸런스 충전을 할수 있는 포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쓰실 일이 없을 거예요 시거잭 12V 캠핑용품 보면 시거잭을 굉장히 많이 써요 시거잭 포트가 두개 있고요 이 시거잭의 최대 출력은 120W까지 가능해요 근데 저희는 항상 최대 출력까지 쓰는 걸 권장하진 않아요 최대 100W 정도까지만 쓰시라고 안내를 해드리고요 옆에는 퀵차지 기능이 있는 USB 포트가 두개 있습니다 이 제품은 한국에서 개발하고 생산한 제품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KC 인증을 통과했어요 정식으로 한국에서 출시해서 판매를 시작합니다 이 제품에는 그 CATL이라고 부르는 회사에 사각형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뭐 제품 설명 그렇게 자세하게 할건 없을 것 같아요. 뭐 특징이라면 일단 1년 동안은 저희가 무상 AS를 해드리고요. 저희가 5억 정도인가 그 생산자 배상보험에도 가입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위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먼저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이 배터리를 가지고 전기장판 100W 온열매트라고 하죠. 전기장판을 얼마나 쓸수 있습니까? 라고 많이 물어요. 완전 충전을 했을 때 이 배터리 가지고 전기장판 보통 100W 미만이에요 100W 라고 가정을 하면 100W 짜리를 14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시동 히터 무시동 히터는 전기를 전기장판 보다 3분의 1 정도 밖에 소비 안해요 3분의 1도 안해요 그럼 얼만큼을쓸수 있냐 무시동 히터는 연속 45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이 쓰시는거 여름에 선풍기 많이 쓰시죠 선풍기 얼마나 씁니까 선풍기요? 선풍기 30W 정도 전기를 소비하고요. 선풍기도 연속 4 0 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을 가지고 물론 인버터라는 게 필요하지만 인버터를 사용해서 220V 제품을 사용한다면 어디까지 가능하냐? 전자레인지까지는 가능하고요. 무난하게 돌리고 1500W 미만 커피풀트까지는 됩니다. 헤어드라이기도 여러분 거기 전격 출력이 나와 있어요. 제품에 1500W 미만이라면 잠깐씩 사용하셔도 됩니다. 또 많이 질문하시는게 어, 배터리 사용하다가 방전될 때까지 써도 되나요? 언제 사용을 중지해야 되죠? 네. 이 제품은 완전 방전할 때까지 사용하셔도 돼요. 왜냐? 모든 그 파워뱅크 안에는 BMS라는 보호회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보호회로 역할이 뭐냐면 완전 방전되기 전에 전원을 꺼주는거예요 그리고 완충이 되면 충전을 차단시켜주는 거예요. BMS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 방전할 때까지 써도 되고, 충전기도 밤새 꽂아놔도 됩니다. 물론, 충전기를 밤새 아니라 맨날 며칠 꽂아놓는 건안 좋아요. 왜냐면, 이 제품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배터리는 완충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이 배터리는 어떻게 충전을 하냐. 충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220V 충전기를 이용하는 거예요. 한전 충전기라고 부르죠. 이 충전기도 일단 KC 인증받은 제품 중에서 12A급이고요. 아 이게 KC 인증 제품인데 팬이 없어가지고 열은 엄청나게 많이 나요. 만져보면 뜨거울 정도로. 근데 저희가 몇년 동안 취급해봤는데 80도 이상 올라가도 고장 나진 않더라고요. 이상이 생긴 적은 한 건도 없었어요. 만들게 만들었나 봐요. 충전을 한번 시켜볼까요? 어떻게 되나? 충전을 충전을 시킬 때는 일단 전원을 켜시고요. 전원을 안 켜면 이전량계가 충전량을 체크를 안 해줍니다. 자, 충전기를 꼽아봤습니다. 어떻게 됐죠? 깜빡깜빡이죠. 깜빡이면서 밑에 보시면 12A라고 찍힐 거예요. 저게 바로 충전량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충전하냐? 충전기에 빨간불이 켜져 있는데 충전기에 빨간불이 파란불로 바뀔 때까지 충전을 시켜주세요 그러면 충전을 시켜주면 이자유기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60%인데 충전되지 이게, 이게 100%로 바뀌진 않아요 지금 거의 완충 상태거든요 여러분 충전을 시켜주신 다음에 꼭 해야 되는게 있어요 완충을 시켜주신 다음에 화살표를 위로 눌러볼게요 빼고 화살표를 위로 3초 동안 누르면 어떻게 됐습니까? 100%라고 그랬죠. 이 전량계라고 부르고요. 뭐 쿨럼미터 적산계 여러 가지로는 불리는데요. 이 적산계는 배터리의 용량을 측정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뭐만 측정하느냐면 이 배터리를 사용할 때 소모되는 전기, 충전할 때 들어가는 전기 딱그두 가지만 측정해요. 근데 100%라고 지금 바꾼건 누구죠? 사용자가 바꾸는 거예요. 언제 완충하고 100% 세팅하고 쓰다 보면은 어느 정도 남아 있는 양을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정확하지도 않아요. 충전했는데 100%가 안 됩니다. 화살표 위로 3초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한전 충전기로 충전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보통 차에 두고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장착하고 그랬을 때 들고 왔다 갔다하기 힘들잖아요. 뭐 케이블을 끌이 끓이... 끌고 오기도 힘들고,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주행 충전기라는 제품입니다. 음, 근데 이제 주행 충전기는 설치가 쉽지는 않아요. 자동차 메인 배터리 연결해야 되고요. 보조 배터리 연결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다가 ACC선을 빼가지고 시동을 걸때 전기가 들어오는 ACC 단자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연결해 줘야 돼요. 설치가 쉽지는 않죠. 근데 이걸 한번 설치하면 정말 편합니다. 네, 운전할 때마다 시간당 20A로 계속 충전이 돼요. 출퇴근 하시는 분들은 월, 화수목금 출퇴근하고 토요일, 일요일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주행 충전기 하나만 설치해도 충전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이 정도 용량이면 태양광도 필요 없어요. 이거 하나면 다 해결이 됩니다. 완충이한 6시간에서 최대 7시간까지도 걸립니다. 이걸로 이제 첫 번째 제품 신형 파워뱅크에 대한 소개는 마치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제품 가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제품 바로 이런 제품이에요. 자, 이 제품 별거 아닌데 이것도 KC 인증을 받았습니다. 자, 이 파워탭에는 일단 USB 충전 단자 두개 그리고 시거 소켓이 추가로 세 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 배터리는 두 개, 두 개씩 달려있어요. 이거 가지고 부족할 때는 확장해서 쓸수 있도록 만든 제품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쓰냐? 이 배터리 앞에 보면 노란색 충전 단자가 있었죠? 근데 저 단자는 충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 단자를 통해서 배터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같이 보내드리는 전선을 꼽아요. 꼽았죠? 그리고 꼽아요. 끝! 설치 끝이에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전선의 길이는 약 2m 정도 됩니다. 근데 모든 분들이 저희 제품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 납산 배터리라고 하죠? 납산 배터리를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차를 가지고 주차시켜놓고 본인 틀을 열고 자동차 배터리 연결해서 쓰려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추가 부품을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바로 요런 제품이에요 요거 어떻게 쓰냐면 이거를 바로 연결합니다 을 바로 연장이 돼요 이렇게 쉽게 끝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배터리에 연결하세요 빨간색은 플러스 검정색은 마이너스 악어 집게도 추가로 저희가 구매할 수 있도록 해 놓을 거예요 이게 없으면 만들기가 엄청 또 힘들거든요. 이것도 전기를 켜볼게요. 네. 여러분 이제 USB랑 시걸잭은다 아실 거고요. 이 DC 단자는 뭐냐면 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제품 중에 1 2 v 제품이 은근히 많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모니터도 어댑터를 통해서 1 2 v 로 동작하는 제품이에요. 근데 그게 이런 이런 식의 이런 모양의 단자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단자로 되어 있는 경우 꼽아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단자예요. DC단자 두개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시거잭 위에는 1페표 퓨즈가 각각 하나씩 달려있습니다. 퓨즈 여러분이 이제 이건 제이 안전을 위해서 만든 건데 불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다가 이상한 150와트짜리 시거잭커피포트 꼽으면 아마 시거가 바로 끊어질 거예요. 시커껍 끊어지면 일자 드라이브를 살짝만 돌려주면 퓨즈가 나옵니다. 요거요요거 점프, 동네 전파사 가면 이게 퓨즈가 끊어졌을 때는 저희에게 전화하지 마시고 동네 문방구나점전파 가면 요걸 들고 가세요. 똑같은 걸다 쉽게 살수 있습니다. 이거 진짜 단순해 보이죠? 파워탭은 근데 만드는데 재료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더라고요. 처음 만들어 봤는데 그럼 이번에는 파워탭을 뜯어서 내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파워탭은 내부를 뜯어보면 전선이 복잡하게 얼키설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전선이 설치되어 있으면 나중에 전선끼리 긁히다가 쇼트가 날 수도 있어. 그리고 전선에서 열이 많이 나기도 해요. 얇은 전선 써가지고 저희는 아예 그런 걸 원천 차단하려고 전용 부스바를 만들어 가지고 아주 심플하게 아래 한줄 위에 한줄 돼버렸어요. 부스바고요. 요 정도면은 이 파워탭을 풀 가동시켜도 전혀 무리가 없는 정도입니다. 우리 전원 공급할 때 릴레이를 사용해 80짜리 릴레이를 사용했고요. 릴레이가 스위치를 꺼줬다가 켜줬다가 하는 역할을 수행해요. 예. 저희 파워탭 내부까지 열어서 보여드렸고요 정말 간단하죠 두번째 파워탭 제품을 소개해 드렸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세번째 상품 바로 인버터입니다 사실 인버터는 새로운 상품이라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벌써 1년 이상 취급해오던 제품입니다 근데 요새는 주말마다 캠핑을 나가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요 집에 있는 가전제품을 그대로 밖에 나가서 사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때 배터리의 전기를 집에서 사용하는 교류 220V 전기로 바꿔주는 장비가 바로 인버터입니다 인버터 어떻게 사용하냐고요 사용법은 정말 간단해요 먼저 배터리에 연결만 하면 돼요 빨간 단자 플러스 까만 단자 마이너스 이두 단자를 전선으로 연결시켜주면 설치는 끝입니다. 근데 이게 연결시켜주실 때 조심해야 될건 인버터의 전원을 끈 상태로 연결을 해주시고요. 처음에 연결시켜주면 이 안에 컨덴서 때문에 스파크가 튀어요. 괜찮습니다. 한 번밖에 안 튀어요. 충전될 때그 네, 점을 알아두시고 전선은 저희가 드리는 두꺼운 걸로 사용해야 됩니다. 요거는 2000W 인버터고요. 저희는 여기에 어, 실리콘 케이블 6AWG 사이즈 1m짜리를 같이 보내드립니다 오늘 인버터 맨날 하는 거왜또 들고 나왔냐 저희가 이번에 인버터를 개선했습니다 여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에 보시면 전화선을 연결하는 잭 같은 게 있죠 이 부분은 뭐냐면 바로 인버터를 유선으로 길게 연장해서 끄고 킬수 있는 스위치 단자입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저희가 이번에 새로 개선한 스위치고요. 차 벽에 쉽게 매립할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꼽고 한번 켜주세요. 네. 원격으로 켜졌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건 있어요. 리모컨 스위치를 이용해 가지고 인버터를 끄고켤 때는 인버터를 어떤 상태로 사용해야 된다? 항상? 이쪽 메인 스위치를 꺼진 상태로. 왜냐, 스위치를, 메인 스위치를 켠 상태에서 얘를 꺼봤자, 계기판만 꺼집니다. 인버터는 안 꺼집니다. 즉, 리모컨 스위치를 사용하려면 인버터는 어떻게 항상? 꺼진 상태로 두고, 그 상태에서 켜주세요. 네. 이렇게 리모트 스위치를 추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요 자, 인버터를 가지고 또 이제 그럼, 인버터 나온 김에 인버터를 가지고 뭘할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인버터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집에서 사용하는 선풍기 아니면 뭐 조그만 에어컨 냉장고 그런 기본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전열기예요. 전기장판 괜찮아요. 그 200W밖에 안 돼. 어떤 전열기냐면 일단 물을 끓이는 커피포트 그리고 헤어드라이어 또는 불판 예, 핫플레이트 그런 애들을 사용할 때 조심해야 되고요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돼요 사용할 때 먼저 인버터의 출력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2000W짜리입니다 지속 2000W까지 가능하고요 인버터 출력만 보면 안 돼요 인버터에 전기를 공급하는 건 뭐죠? 바로 배터리입니다 배터리가 어느 정도의 출력을 내줄 수 있냐도 알아야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제품은 최대 출력 1500W 정도 됩니다 얘는 전자레인지쓸수 있어요 그러나 이 2000W짜리 커피포트는 사용을 못합니다 커피포트를 1500W짜리 이하로 찾아주셔야 돼요 그럼 전자레인지를 한번 해볼게요 바로 올리고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인버터에는 뭐가 달려있냐면, 바로 이쪽에, 뭐가 있죠? 많이 보던 거죠? 네. 여러분 집에서. 콘센트가 달려있습니다. 여기 220V 제품을 꽂고 사용해주신 끝이에요. 어떻게? 집에서 쓴 거랑 똑같이. 아, 예. 요게 바로 인버터 사용 방법입니다. 얘 가지고는, 얘는 2000W까지 출력을 낼수 있고요. 배터리가 1500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1500W 미만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 오늘 준비한 저희 제품은 일단 소개를 다 드렸는데 뭐가 여기 많죠 한번 쭉 보여줄래요? 이게 다 뭘까요? 이거는 뭐냐면요 아까 이파워뱅크의 출력이 1500W밖에 안 돼가지고 이 2000W짜리 인버터 성능을 제대로 못 보여드렸어요 아쉬워서 제가 쓰는 장비를 동원해가지고 인버터를 테스트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런 거 이건 제가 쓰는 장비고요 얘는 출력이 최대 4000W까지 가능한 DC 가변전원 4000W까지 가능하고요 어 인버터 같은 걸 테스트하려면 필수 장비죠 네. 근데 이거 판매하는 건 아닌데 혹시라도 이 동영상 보고 개인은 아닐 거예요 업체 여러분들이 이거 필요하다면 뭐 댓글로라도 달아주세요 댓글 많이 달리면 팔아보자 이런 거는 해외 직구로 그리고 이거 오른쪽에 어마어마한 장비가 있죠. 이건 뭘까요? 이건 바로 방전기예요. 얘도 한 4,000W까지는 가능한 출력을 땡겨 쓸수 있는 강제로 100W 단위로 조절하면서 그런 방전기입니다. 무시무시하죠? 이 방전기는 구조가 단순해서 고장도 잘안 나요. 이것도 저가 인버터 테스트하려고 테스트할 수있는 장비인데. 저희 판매하는 제품은 아닙니다. 근데 혹시라도 저런 거 필요하시면 저희가 상품으로 올릴게요. 해외 직구로. 저것도 뭐 1년에 저건 10대가 뭐야. 5대도 안 팔릴 것 같고요. 1년에 5대 팔자고 인정받을 순 없고 구매대행으로 갑시다. 맨 위에 3개. 이건 좀 관심 갖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이거는 오실로스코프고요. 브랜드는 텍트로닉스라는 브랜드. 무려 미제입니다. 텍트로닉스가 얼마 전에 공장을 중국으로 옮겼어요. 미국 브랜드인데 지금은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면서 엄청나게 싼 가격이 중국에서 나오고 있어. 중국에서 생산하니까 한국은 여전히 비싼데 중국이랑 미국에선 한국 가격보다 반값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저것도 저희가 판매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 구입하고 싶다. 그럼 반응을 보여주세요. 상점에 올릴게. <웃음> 텍트로닉스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고장도 안나고. 저도 써보니까 괜찮아요. 고장이 안나. 그럼 이제 이 장비들을 이용해서 인버터를 테스트해볼게요. 먼저 첫번째 인버터를 이용해서 2000W짜리 인버터를 이용해서 물을 끓일 수 있는지 없는지 자. 2000W짜리 돌렸고요. 커피포트를 우리나라 인버터도 보면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뭐 대륙산 인버터라고 있죠. 여기 무시무시하게 표시해놨어. 보면은 4,000W, 6,000W짜리로 있더라. 근데 그거 보면은 그 표기된 만큼 출력이 안 나와요. 4,000W라고 표기돼 있는데 한 1,500W 오니까 다운되더라고. 왜 그럴까? 근데 또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이 그런 걸 쓰다보니까 이 자기는 르 정작 고객들은 2000W 정도면 충분하거든? 근데 4000W, 6000W짜리 인버터를 찾아 왜 그러냐면 경험상 3000W 써봤는데 커피포트 돌리다가 다운이 됐거든 요 그리고 4000W를 찾는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2000W짜리는 지속 2000W 출력이 가능합니다 2000W 미만이면 쭉 쓰시면 돼요. 자, 물이 끓고 있습니다. 2000W 인버터로 2000W 커피포트 무난하게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도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프 정확히 나오나요? 네. 오실로스코프로 꼽아놨어요. 몇 헤르츠라고 찍혀요? 60Hz. 네, 정확히. 헤르츠도 차이 안 나죠. 물잘 끓고요. 여기 보시면 오실로스코프 꼽아놔가지고요. 뭐 제자리에서는 안 보이지만 화면에는 2,000W 출력 걸었을 때 아마 파형이 잡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은 꺼졌고요. 네. 그럼 이번에는 저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방전기 어떻게 쓰는지. 인버터 수리할 때 필수 장비예요. 왜냐면 수리 끝나고 그 인버터 출력에 맞는 최대 부하를 쫙 걸어야 되거든 정확히. 네. 음. 이런 거를 걸면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쟤도 아주 정확하지는 않더라고요. 이번에는 방전기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네, 이 제품은 인버터의 성능을 테스트하는 방전기입니다. 최대 5,000W까지 출력을 열로 태워버릴 수가 있어요. 이 안에 보면 가변 저항들이 들어있어요. 저항들이, 권선 저항이라고 이만한 막대기 같은 저항들이 잔뜩 들어있고, 그 저항을 시키는 펜, 방열 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단하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국에서 사시려면 한 2, 300만원 줘야 될 거예요. 이런 것도 만약에 댓글로 반응이 있다. 내가 쓰는 장비지만. 한번 구매 대행으로 올려볼게요. 테스트 해볼게요. 지금 인버터를 방전기에 연결시켰고요.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오실로스코프도 연결시켜놨어요. 자, 전원을 켰죠? 여기 지금 방전기 보면은 연결된 연결된 전원의 전압이 표시되고 있고요. 와트, 암페어가 표시됩니다. 4,000와트까지 출력을 낼수 있습니다. 2,000와트 걸어볼게요. 그냥 걸어. 바로 돌죠? 여 보시면 소비전력이 표시되고요. 2000W 조금, 조금 안된다 1984W 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오실로스코프 한번 보여주고요 파형도 2000W 걸었을 때 거의 변화가 없죠 헤르츠도 그대로 우리서 여기 있다 여기 표시된다 노란색으로 60Hz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는 인버터를 테스트해요 고출력 DC 전원으로 인버터에 전원을 공급하고 바로 인버터에서 220V를 뽑아가지고 2000W로 소비를 하고 예, 오늘은 이렇게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파워탭, 인버터, 그리고 인버터를 테스트하기 위한 장비들까지 왔습니다. 네 예,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